새로운 프로젝트를 엽니다. 제목을 바꿔 보겠습니다. 프로젝트 제목을 노래방, 자막, 만들기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만들고 이제 프로젝트를 가져와야 되는데 모란 동백이라는 노래를 가져와 보겠습니다. 자, 이 노래가 들어와 있죠? 요거를 밑으로 끌어 내립니다. 자, 끌어 내리면 은 영상이 나오겠죠? 나오는데 자 이게 이제 노래 자막이 시작되는 데가 이제 있을 거예요 전주가 조금 나오게 하고 그거를 이제 짧게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막을 만들어 볼 건데 자 텍스트를 눌러 갖고 기본 자막을 끄집어 내립니다 자 이렇게 이거를 어,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 컨트롤 더하기 또맥 같은 경우에는 커맨드 더하기를 누르면 화면이 커져요 나는 지금 어 맥을 쓰기 때문에 단축키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이런 얘기 기 u to ask you to 가 s k you 니 o ask you to ask y 니 u to 가 s k you to ask you to 시 s k you to ask y o 옮겨 줍니다 자여 상태가 지금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밑으로 이렇게 내리면 안됩니다 이게 16대 굽기 때문에 자 나중에 요 밑에는 잘 안보이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정도의 수준에서 놓고 자요 크기를 갖다가 좀 줄여 볼게요 여기서 줄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기서 줄이는 방법도 있는데 여기서 줄이지 말고 그냥 여기서 뭐 줄여 볼게요 이렇게 너무 글씨가 크면 보기 싫으니까 여러분들 알아서 를렇시고요 요 위치도 이 정도로 해놓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가사를 입힐 건데 가사는 여기 보면은 이곳에다가 지금 가사를 입힐 거거든요 이곳에 그러면 이미 저는 에, 저 듀얼 모니터를 쓰기 때문에 가사를 이미 만들어 놓은 거를 저 창을 띄었어요 그래서 이 가사를 갖다가 제가 이걸 복사를 해 올게요 자 우선 복사하기를 눌러서 여러분들이 제 복사하기는 음, 잘 아시겠죠 윈도우는 어, 컨트롤 C 또 맥에는 커맨드 C 를 누르는 겁니다 여기다 놓고 나서 자 여기다가 붙여 넣기를 하는데요 붙여 넣기는 뭐냐 아,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 컨트롤 V 그리고 맥 같은 경우에는 커맨드 V 자 여기다 붙여 넣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가사가 나왔어요 자 가사가 나왔는데 이 가사가 너무 크거든요 그래서 자 일단 글자를 한번 바꿔 볼게요 여기 보니까 이런 이런 텍스트 여기를 좀 보면은 텍스트가 많이 있는데 오늘은 요걸 한번 써 볼까요 이렇게 글씨가 나오는 게 벌써 아니면 요걸 쓴다든가 아니면 이걸 쓴다든가 여러분들이 선택 사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좋은 걸 한번 써 보세요 나 같은 경우에는 그냥 편의상 요걸 한번 써 볼게요 자 그리고 글씨 폰트 같은 거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는데 저는 이제 환경 B 라는 걸 써서 이렇게 글씨가 도톰하게 나오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금 글씨 폰트가 크기 때문에 이걸로 조절하는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글씨를 이렇게 조절을 했는데 자 이게 이제 색깔이 변하면서 가사가 지나가면서 이렇게 색상이 변해야 되기 때문에 입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애니메이션을 들어가세요. 애니메이션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올려다 보면은 자 여기 노래방 이라는 게 있거든요. 요거 요 노래방을 갖다가 한번 제가 눌러볼게요. 자 따닥 자 이렇게 제가 올려봤어요. 올려봤는데 색깔이 이렇게 입혀지네요. 그죠? 이게 입혀지는데 자 요게 가사가 어느 정도에서 뻐꾸기 울면이 끝나는가 한번 볼게요. 모란 꽃 벌써 지호 는데 본산에 벚국이 울면자 여기까지가 벚꾸이 울면이네요. 요거를 저렇게 당깁니다. 자, 당겨서 보니까 자, 여기 한번 출발해 볼까요? 색깔이 어떻게 되나. 자, 지금 보니까 색깔 저 색상이 너무 빨리 변했죠? 자 이런 때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 보면은 애니메이션이 우리가 선택됐잖아요 요 밑에 기간 이라고 하는게 이렇게 글씨가 보이거든요 한국말로 그 표현을 했는데 요게 속도 라고 얘기했으면 좋은데 얘네들은 이제 기간 이라고 정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넘어갑니다 요정도 선에서 한번 놔두고 시작을 해요. 자 조금 늦은 것 같은데 자 이건 무슨 뜻이냐면 요거로 갖고 조절을 하는 거거든요 이쪽으로 가면 빨라지고 이쪽으로 가면 느려지는 거기 때문에 아까 요 정도 있었으니까 한번 요 정도로 한번 당겨 볼게요 조금 빠른 것 같죠 그럼 조금 요렇게모르는 벌써 치고 혼데 조금 빠른 것 같아요 이저캐커스는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이렇게 움직였을 때 움직였을 때 마우스를 딱 놓으면 그때부터 자동으로 출발됩니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목소리> 잘 됐네요 자 이렇게 이 상태가 됐어요 그러면 그 다음 거를 우리가 또 노래를 갖다가 가사를 만들기 위해서는 자 이것을 갖다가 복사를 하면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 컨트롤 c 또맥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커맨드 c 를 눌러서 복사를 합니다 자 c 를 복사를 했어요 갖다 붙일 때는 어떻게 합니까 윈도우 같은 때는 컨트롤 v 맥 같은 경우에는 커맨드 v 를 누르면 이렇게 자막이 옆으로 가지요 자이 상태에서 우리가 또 가사를 또 바꿔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사를 내가 보니까 상냥한 얼굴 몰아 나가시 꿈속에 찾아오네 요게 가사네요 요걸 복사를 해 갖고 또 역시 마찬가지로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 컨트롤 v 그리고 맥 같은 경우에는 커맨드 V를 해서 붙이겠습니다. 자, 여기, 여기를 블록 지정을 이렇게 하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윈도우나 맥 명령어를 붙이면 되겠죠. 자, 맥이기 때문에 커맨드 V를 했고요. 여러분들이 어,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 컨트롤 V를 누르면 됩니다. 가사가 또 바뀌었죠. 그럼 이게 시작되는 게 제대로 맞는가 한번 볼게요. 지금 여기 보니까 미리 글씨가 먼저 나오기 때문에 좀 띄어줄게요. 자 이렇게 보세요. 어, 상냥한 굴나시봄 속에 오네자잘 만들어졌죠? 자 이걸 또 한번 그냥. 두 개를 같이 한번 복사를 해 볼게요 이렇게 복사를 해서 여러분들 아시죠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 컨트롤 C 그리고 맥 같은 경우에는 커맨드 C 이렇게 해 갖고 한번 복사를 해 보겠습니다 어, 나 같은 경우는 맥이기 때문에 커맨드 C 눌렀어요 그리고 자맥 같은 경우에는 커맨드 V 하면 되는데 여러분들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 컨트롤 V 를 해야 붙여집니다 자. 나, 나 같은 경우는 커맨드 V 자 이렇게 붙여졌습니다. 여기 빈 공간을 클릭을 하면 은이 블록 지정이 이렇게 됐던 게빈 공간을 이렇게 탁 누르면 블록 지정이 풀리거든요. 자 그러면 요거를 잠깐 옆에다 채워놓고 요거만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 블록 지정을 해놓고 자 마우스를 여기다가 중간에다 놓게요요 앞에, 앞에 쯤에다가 자그럼 상냥한 얼굴 꿈속에 찾아오네. 자, 그 다음에 자막이 뭔가요? 세상은 바람불고, 고달 보라, 나 어느 변방에 어 그게 있는데 복사를 해갖고 여기다 또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블록 지정하고 어, 여러분들이 윈도우 같은 건 어, 컨트롤 V, 맥 같은 경우는 커맨드 V를 눌러서 이렇게 글씨를 맞춰줬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한번 다시 한번 시작을 해 볼게요 나오네 세상 은 바람 불고 고달파라 나혼느파화에자 여기에 지금 보니까 지금 요에 여기서 그냥 끝났으니까 여기를 이렇게 줄여줄게요. 자, 다시. 온온 방에 자, 이렇게 됐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 가사를 쓰기 위해서 아까 옆에다 비켜 놨던 것을 당겨옵니다. 당겨와서 자, 세상은 바람 불고 고달퍼라 했죠. 그다음 가사가 뭔가요? 한번 찾아볼게요. 여기서 이거를 그 저기 활성화를 시켜 놓고 떠돌다 떠돌다 어느 나무 그늘에 요거 여기 가사네요. 요거를 복사를 할게요. 자, 여기 와서 지금 보니까 여기다가 붙여넣기 하면 된다고 그랬죠? 자,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 컨트롤 V 맥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커맨드 V를 눌러서 이렇게 자막을 한번 넣었습니다. 자, 보면은 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 볼게요. 자 출발 나오는 별타자 미리 자막이 나왔네요 그러니까 이만큼 띄워놓고 한번 해볼게요 자또 돌다 또 돌다 자 조금 빠른 것 같죠? 빨를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자, 애니메이션에 들어가서 요게 요게 빠르고 늦게 한다고 그랬죠? 아까 요 정도 있었으니까 조금 빠르게 해 보겠습니다. 요 정도 한번 해봅니다. 또 돌다 또 돌다 오늘 나무 좀빠른것 같으네요. 다시 좀 이렇게 늦춰볼게요. 늦출라면 이쪽으로 간다고 그랬죠. 또 돌다. 또돌 오늘 나무 그 노래. 잘맞았구요 자, 잘 맞았어요.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선생님들 이거 드래그를 하면은 이렇게 두께가 변하잖아요. 자, 여기서 우리가 복사를 한번 할게요. 자, 복사 여기. 여기 복사를 해 갖고 여기다 이렇게 놓고 자 우리가 붙여넣기 하면 되잖아 요 여기 붙여넣기 이렇게 나옵니다 자 붙여넣기 이렇게 해도 되고 붙이기는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 컨트롤 v 그리고 맥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커맨드 v 를 하면 이렇게 붙여집니다 자 이렇게 여기 빈 공간에 클릭하면은 이렇게 활성화 됐던게 풀리죠 이렇게 풀리는데 자 여기 가사를 갖다가 만들 거예요 자 떠돌다 떠돌다 어느 나무 그늘에 여기까지 우리가 가사를 맞췄으니까 요 다음 거 가사가 뭔가 볼게요 고요히 고요히 잠든다 해도 네요 자 요걸 복사 해 볼게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붙여 넣기 하는거 아시죠 자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 컨트롤 v 그리고 맥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커맨드 v 를 눌러줍니다 자 자막이 들어왔습니다 자 자막이 들어왔으면 한번 또 플레이를 해볼게요 자 자막이 이제 보니까 좀또 조금 빨리 들어왔네요 조금 뒤로 물러나게요 볼게요 자 조금 앞으로 당겨볼게요 맞았어요 이 상태는 자그 다음에 마지막 구절 나갑니다 자 여기서 고요히 고요히 잠든다 해도 그 다음에는 뭔가요 자 1절의 마지막 가사입니다 또 한번 오라니 필 때까지 나를 잊지 말아요 이건데요 자 여기다가 요정도 해서 항상 요 커서를 이쪽에 벗어나서 넣으면 안됩니다 자이 아무리 여기가 활성화가 됐다고 해도 딴 데로 가면 은 오타가 나기 때문에 요정도 수준에서 놓고 자 여기를 블록 지정을 해서 우리가 아까 어떻게 했나요 자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 컨트롤 v 그리고 맥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커맨드 v 를누릅니다 나는 커맨드 v 를 누르겠습니다 자 됐어요 자또 한번 물안이 풀 때까지 여기를 이제 우리가 자막이 이제, 노래방처럼 나오겠군이 만들려면. 자, 여기. 또한번 노란이 때까지. 조금 늦은 것 같죠? 아, 늦었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여기 애니메이션을 누르고, 이쪽으로 갈수록 빨라다고 그랬죠? 자, 이쪽으로 가면 느리다고 그랬죠? 그럼 요거를 조금 앞으로 당겨볼게요. 이렇게 땡겼다가 놓으면 얘가 자동으로 실행이 됩니다. 볼게요. 또 한번 노란이 피일 때까지 잠깐요. 이것도 조금 늦은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조금 더 땡겨 볼게요. 이만큼 또 한번 노란이 피일 때까지 나를 잊지 마 조금 빠른 것 같으니까 이만큼 높고 우리가 피일 때까지 나를 잊지 아요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자 지금 그에 우리가 아, 노래방 자막을 만들어 봤습니다 아, 저는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써 봤지만 은캡컷처럼 어, 이렇게 금방 간단하게 자막 만들기는 처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지금 맥 사용자이기 때문에 파이널컷도 쓰고, 또 어디 프리미어 프로도 써보고, 여러 가지 좀 써봤지만, 제가 써보기에는 작은 거인이라고 좀 작년에 나온 캡컷 이 프로그램이 가장 여러 가지 기능이 많다는 거. 그래서 제가 노래방 자막을 이것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